우리는 A 짝수일 때,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이랑 같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런 경우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봐볼게요. 아 네. 제곱이 홀수란 소리는 기함수란 소리죠.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 배칭을 할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고, 얘는 y는 a, n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a 한 점을 쫙 그려줘요. 그러면 여기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죠? 음, 네. 여기가 이겁니다. 오, 저 값이 n부터 a라는 거죠? 네. 근데 음. 여기서 보시면, 얘는 a가 0보다 클 때의 경우죠? 네. 그러니까 n이 짝수고 a가 0보다 클 때면, 이렇게 거듭제곱근이한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교점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아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 모양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교점은 아 여기고, 또 n,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n이 나오 그냥 플러스로 나옵니다. 음, 그렇게 되는 거고요. n 짝수일 때는 우함수니까 네. y축에 대칭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네. 네. 나오고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클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0일때0일 0일 때는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교점이 그 하나밖에 없죠? 네여기 0, 네. 0이 나오고요. 이게 마이너스 구가 이렇게 세제곱이 나왔어요. 네. 그럼 얘는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